네. 이두 글자만 떠올리세요. 구독. 따라해보세요, 선생님들. 구독, 구독, 구독. <구도. 알았어, 알았다고. 웃음> 한국인인 거 이미 다 알고 우리 팀 나 Q 찍었을 때니까큐로 압박을 좀 할까요? 끌려, 그냥. 괜찮아. 네이버야. 어, 민연이 더 아프거든? 나 치는 것보다? 아, 포탑한데. 지금 포션이 죽이라서 괜찮죠, 아직은? 엑사이를 모르는데? 엑사이 위치를 못 봤는데? 엑사이가 무서운데? 이거 다 먹으면 이제 그, 그거 나오거든, 티아메? 그럼 캐리할 수 있어. 또 이런 라인이 너무 커서 저 때리면 저 친구가 더 아프거든? 이거 오 분에 터뜨립다 같은데. 가시다 <웃음> 안 돼! 미드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었는데 왜 당해 미드 죽으면 바텀까지 다이브라고아야 뭐야? 와나인 아팠다 괴로운데? 나 테란 턴 아꼈어요 너무 괴로워하는데? 와민년개 많아 역대급으로 봤는데 아무리 파이크가 약해도 이 사이에서 즐기 하는 건 모바였나? 어? 풀키네요 나이스 바보 연기 약간 좋았다 근데 이거 렉사에 공 쓰면 제가 죽거든요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철거 두 방. 이거 받아 먹으면 68개. 또못 움직이게 계속 밀어 넣는 거예요. 라인 자꾸 버리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계속 밀어 넣는 거야. 결국 얘가 다른 데서 변수를 창출하지 못하면 철거는 계속 털리거든. 이번 건좀 많이 맞긴 했다. 좀 과하게 많이 맞은 것 같기도 하고, 120원 또 털렸죠. 무조건 나보겠네. 발령이 와서 맞고, 와도 안 보였다. 얘, 얘, 와도 안 보였어. 끝까지 최대한 끝까지, 최대한 얘가 칩에 만들어야 돼. 잊었죠? 안돼! 여기까지 할까요? 봐줄게 아. 봐줘야 돼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좀 욕심이거든요 방금 포탑 두개 남았죠? 포탑 방패? 이거 철거 이번에 터지면 하나 남아요? 그리고 집 갔다 와가지고 어거지로 밀면 또 끝나 이런 라인을 얘는 어차피 나랑 서면 홀딩을 하든 안하든 얘는 라인을 못 먹거든 못 죽거든요 철거 하나 죽고 가자 제발 할수 있게 해줘요 사랑해요 아이... 바텀 갔나? 엑사이 바텀이면 아, 응, 안 가도 돼얘올 때까지 해도 된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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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또뭐 바로 이자 형? 좋아한다고? 걔 아파 은근 가았지마무슨건 피해 빨리 안되는데 아 아! 와 진짜 말렸다 아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내가 못했다 미안하다 아우리야 먼데? 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아 쪽파가 안 빠졌어? 아, 오리아나 노, 노텔인데. 오리아나 노텔인데. 아. 조금 무서운데? 들어갔나? 나이스. 와 미쳤다 그냥 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진짜 아 게임을 왜 이렇게 해아 이거 먼저부터 스야일는데아안와와 와. 그냥 말이 안 나온다. 와. 여, 여, 여기서, 여기서 부셔야죠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부셔야죠 나갈 것 같아. 서프로에 들어가지 못하거든? 아 얘네 근데 한타가 너무 좋다 진짜 말도안돼 되 이거 한타가 페텔모로가파이크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 와 진짜 어떻게 하는거지? 아. 아니 한명 일로 돌아야지 여기로 노틸 리신중에 한명은 여기 아래로 돌아야지 아니 솔를 잡아야 되는데 이 솔이 소울이... 솔이 아니라 라가 됐어요 빠른 거 보네. 아, 개 빠른 거보든 진짜. 탑파 빡세게 안 치면 이거 빨려온다야들 상대. 편들하고 <목소리> 편들하고. 손절한 <거> <목소리> 와 파이크 미쳤네 템. 말이 안 되네. 아 맞으면 안 됐는데. 아이커야. 이이커 시발. 저기다. 어 나이스. 왜이그그 그 속박이 그 사이로 내가 맞냐고. 들아그 땅을 좀날어 볼까? 제대로 깰 아! 하이톤. 하이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하이톤. 탑받아. 탑이 캐프 혼자. 쏘리 나오기 전에 출발. 제발,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인정할게. 아! 슈트! 응. 방금 응. 두번 떠? 제발, 끝 w 블 아, 이런, 하론 못 치잖아! 하루 못 쳤잖아 이러면 아얘 뭐하니 얘얘 뭐하니 아 진짜 끝까지 아꼈다 진짜 끝까지 아꼈다 진짜로. 안, 안 돼! 아, 아! 아! 이게 뭐야!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해! 어, 지금 잘했는데? 어, 지금 잘했는데? 어, 지금 잘했는데? 어, 지금 잘했는지 어, 아 근데 이번에도 우리 정글 죽고 상대 정글 살아있어 나 때려봐 딱 걸렸다 딱 걸렸다 이거 나이스 이거 진짜 때려 오네? 때리라고? 게이네 끝났나? 끝나나? 끝나는것 같은데? 라인 정리해, 얘들아. 정리했어 와, 이겼다. 와, 캐트리 세번 던져주네, 여기는. 약간 야수가세번 던지더니, 여기는 캐트리 세번 던지네요. 뭐라? 나니? 나니? 나니! 저연! <웃음> 아.